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 에 제품으로 찾아왔는데요 이 제품은 로드스타 제품입니다 뒤에 보면 까르띠에 로드스타 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로드스타는 이렇게 베젤과 다이얼에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제품은 애프터 세팅 제품입니다 애프터 세팅을 잘못하면은 약간 좀 티가 많이 나고 그런데 이 제품은 보시면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이얼도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박혀있어서 원래 오리지널 세팅과 흡사한 풍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음,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이렇게 클래스프는 히든 더블 폴딩 클래스프입니다. 이렇게 브레이슬릿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보시면 로만 숫자판에 세시쪽을 보시면 28이라는 숫자가 살짝 돋보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야광이있고요 먼저 케이스의 크기는 4 1 5 위에서부터 아래 러그를 포함한 크기는 47m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10.2mm이고요. 이 크라운을 보시면 약간 많이 독특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돌려서 하는 뭐 그런 게 제품이 아니고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조정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먼저 작동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한번 빼고 이렇게 한번 뺀 상태에서는 날짜가 돌아가는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30, 31.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돌아가고요. 한번 더 빼면 시간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려서. 날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시 쪽 렌즈를 보시면. 이렇게 탁 하고 넘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닫고요. 이런 식의 브레이슬릿입니다. 그리고 클래스프를 보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까르띠에 그리고 뒷면은 당연히 오토매틱이고요. 스인레스 스틸, 방수는 100m 이렇게 각인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로드스타 애프터 세팅입니다. 하지만 아주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천연 다이아의 기본적으로 남성용시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는 로드스타를 소개했습니다. 짠!